맛있는 알전 <웃음> 네가 말할 거야? 오늘은 알전이래요 <웃음> 우리 아들이 인사했어요 오늘 알전한다고 <웃음> 이거 이제 녹혔어요 따뜻한 물에다 담가는 게 이렇게 녹아서 깨끗이 씻은 거네요 다져야지 이렇게. 반죽이 돼버렸네 응, 반죽하는 거예요 반. 알반죽이나 알반죽 알반죽 알반죽이에요 여기다 푸추예요 이거 푸추 잘게 썬거 당근 그 청양고추 이거 홍고추 소금 좀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이게 너무 이게 이것만 하면은 물르니까 여기다가 어, 부치가루 조금 섞어줘야 돼한수좀해서 떠서 <웃음> 부치면 끝나요 그래서 알이 먹으면 푹푹 씻혀서 맛있어요 여기 집어 나 뒤집, 너 뒤집는 데 선수잖아. 다 엎어. <웃음> 다 엎어? 다 무조건 엎어. 여기 응. 귀여운 것들. <웃음> 왜 귀여워? 쫄랑쫄랑 하잖아. 뿅. 너무 적다. 어, 좀 많이 할 것. 이렇게 동태 알탕을요. 쳤어요 이게 어들어들아니요 씹으면 식감있고 좋아요. 예, 한번 이렇게 잘라볼게요. 이렇게 톡톡톡톡 있어가지고 씹으면 맛있어요. 예, 오늘도 이렇게 아 동태 알전을 부쳐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하나 먹어봅시다. 먹어봐. 음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조금 눌러주셔잉 <웃음> 부탁하요. <웃음> 음. 맛있네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. 건데 알전 신기하네 아, 이게 알전도 있고 알떡도 있어 음. 알떡 알은 알떡은 알떡 만 하면 하는 건데 맛있습니다 다음에 음. 또 만나요. 어제 씹히는 게 재밌다. 맛있지? 어, 오돌오돌 씹네. 음, 음, 음, 음.